나왔어, 정말 꽝! 꽝! 꽝. 이에요 2차 도전! 아, 또 꽝이야! 이건 세게 하면 꽝이야, 오히려. 살살! 꽝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또 꽝이야! 아, 좋아 세게 한번 해봐! 과감하게! <웃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이걸 못 뽑아 어요 아빠 나 이거 나 이거 한번 뽑아볼래 이거? 어. 그래 정우 도전! 화이팅! 오! 오, 오. 오야 나. 이거 대박이다 나오네 응. 이게 꼴이야? 어디가? 잠깐만 이 노꼴 가운데만 가운데만 꼴이 응.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기둥이 있어 기둥이 응. 그러니까, 이게 쉬운...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네 아, 어... 어... 파이팅 오, 무서 무서워! 무서워. 이어 오케이! 목표 <웃음> 너무 컸다아거 <웃음> 하나만 더. 뽑아 하나만 더. 이거 거야나개나 더. 이거 하나만 더. 이거 하나만 더. 이번에도 오오오 오. 오. 아! 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웃음> 다슬라슬 우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이아아아다 <웃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하기가네 오늘.